수디 선생님, 왜 그러니? 저 벽은 뭔가요? 어, 저게 뭐야? 어, 저기서 얼음이 와요. 아, 이거 한 편이구나. <웃음> 얼음이 와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시앤이가 연구 중이었구나. 아, 뭐야? 화성 갈려고 연구 중? 안녕, 여긴 대학원이야. 화성 갈 거니까, 화성 갈, 갈 거니까. 갈이 밑에 떨어진 물좀 줍고 있을게. 아, 감사합니다. 그거 상자에 넣어주시면 돼요. 땀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 거니? 아, 오늘 날이 좀 덥네요. 영화칠돈데 덥네요. <웃음>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감기들 조심하세요 갑자기 막십몇 도가 떨어져가지고 막 맞아 추워져가지고 저 연비 콜록콜록 하는 거는 그냥 목이 안 좋은 겁니다 음.. 감기 걸린 거 아니고 아, 감기 걸린 거 아니야! 아니고 그냥 목이 안 좋은 건데요 감기 조심하시는 김에 굉장히 관련 있는 이야기로 구독을 누르면 감기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사기 아니에요? 그러면 우리 룰렛 돌리죠? 선생님 룰렛 마지막. 에 화에... 이건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! 그대로! 아니, 요거한번넘겨줄까주 이거. 은 아니었겠지 설마 이건 다시 돌리이습니다 이거.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 e 안말하지 마세요. <웃음> <반말하지> 요 <마세요. 웃음> 알겠어요. 그러면... 절로 가세요. 네네. t 네돌 o 나. 야 너도 반말하지 마라. <웃음> 반말하지 마라. <웃음> 반말하지 마라. 마. 반말하지 마라. 엄마 데리고 와라. <웃음> 가정통신문에다 적어 a j 다 m a r 는 o 이 m a d 아 r i w a r a Catalogi, but I'm n 그거는. man. I'm not a man. Oh, so cold. Oh, 김춘식의 연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~~ 일단 지금 제 인벤토리에 어? 잠시만 발표 중단해주세요 잠시만요 어? 예? 음... 잠깐만 ㅋㅋ <웃음> 아이쿠 음... <웃음>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시경영입니다 음. <웃음> <웃음> 선생님.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트립사를 넣어야 됐어요. 박사님. <웃음> 음. 여러분, 공개하겠습니다. 마티안 텔레포테이션 오패드. 와와와와 와,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진짜다. 오. 박사님. 자.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? 어? 뭐 터졌는데? 안녕 안녕. 화성이 놓은 거야, 뒤에. 저놈이 처리해. 쟤네만 빨리. 쟤네만 빨리. 집중해. 소리야, 소리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선생님 빨리 가족놀이 하면서 해 주세요. 와! 우 와우! 근데 한 팬이가 아빠인 가족놀이 해 주세요는 또 심심아. 빨리 해 주세요. 뭐가 창구가 있는 거 같아요. 심으로 해. 진심으로? 내 대역에 날안 물어보세요. <웃음> 빨리 빨리 선생님이 엄마고 너가 이제 아빠야. 알겠지? 너는 막내고 어? 어? 저 보라색 머리가 첫째고 아... 너가 막내란다. 아, 형. 아빠. 빨리 엄마 옆에 가서 서서 이 아빠. 아. 지금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. 걸을 <웃음> 수 없는 아를 건너서라고. 어? 아, 어, 엄마, 아빠 이혼해? 그런 제발, 거야? 제발, <웃음> 제발 일어셨으면 좋겠구나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채널체크빈 채널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어선안 돼요, 엄마, 아빠. <웃음>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요. 하지만 아빠가 로또 1등이 돼서 둘이 다시 화목해졌어 와 여보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미쳤다. 와 <웃음> 이게 로또 한 장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.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건데? 자에르가 보십시오. 음. 왼쪽 패드에 올라가서 쉬프트를 음. 누르면. 오 이상한 소리 나다 저장한다 저장. 오 오. 그럼 음. 오른쪽 패드로 이동합니다. 그러니까. 음. 이 패드를 화성에 갖다 놓고 오면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화성에 어떻게 가는데? <웃음> <웃음> 그럼 제가 화성에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. 자. 자 그거를 그걸... 부수면 영수봉에! 어. <웃음> 이거 진짜다. 이건 진짜인데? <웃음> 하지만 <웃음>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장난은 여기까지. 어? 진짜로? 진짜 화성에 갈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. 어? 우와. 우 뭐야? 방금 구입을 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순간, 뭐야 뭐야 뭐야. 연수봉이 네 박사 이걸 가운데에 두고 2번, 4번, 6번, 8번에 레드스톤 블럭 그리고 1번, 3번, 7번, 9번에이 우라늄 블럭을 놓고 우와. 조합을 하게 박사님 어? 이형 못합니다 박사님 <웃음> 다시 설명하세요 <웃음> 박사님 2번, 8번, 4번 그러니까 그 적십자 모양으로 어? 빨간 거 어? 박사님 말스 포털이 생겼어졌어 응! 음. 설치해! 진시켜 허잇? <웃음> 아니 씨아나 너무 만족했어! 성공! 설치. 성공! <웃음> 성공! <웃음> 설치를 해! 은 암튼!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좋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수트 니디드라고 그러게 우주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? 그러면 이제 왕경현 박사님이 우주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주시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<웃음> 근데, 근데 우리 한번 자자 이밤 되는 김에 그러자 우리 한번더 자자 예 여러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건 또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한 펜이가 극코하는 그 목소리다. <웃음> <웃음> 코가 또 막혔어요. <웃음> 착해졌어 <웃음> 선생님 민규 <윙격> 코에 들어있다니까. <웃음> 뭐, 뭐지? 선생님 왜 그래요? <웃음> 저희 분쟁 좀 해결해 주실래요? <웃음> 여기 지금 분명히 문 앞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 친구가 자고 있어서 지금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케빈아 음... 네그 친구는 깨웠을 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너가 일로와서 위에서 회색 침대에서 자거라 아 그런가요? 네다 올라오거라 여기 회색 침대가 많은 데가 있으니 여기 이쪽에 내려오거라 선생님 화내시려고 한거 같은데 방금 <웃음> 아니 아니 여기서 자면 된다 <웃음> 다 누웠니? 우리 <웃음> 아. 아. 그래, 진짜 잠들자 와우 진짜 잤다 선생님 음. 그러다 죽는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입으로 확실히 숨을 쉬고 있는거 맞죠? 말할 때마다 코를 막아야 돼서 너무 힘들단다. 콧구멍에다 <웃음> 휴지 심어놓으면안 돼요? <웃음> 이거. 저는 한한 패나. <웃음> 선생님 저러다 죽을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아, 나 보내주면 순서로 갈거 같아. <웃음> 오케이. 성공 성공. <웃음> 아, 오케이. 왜? 네. 아 여기 있나요 우주복? 여기 있다. 위대한 전사들이여. 우주복을 입으라. 와우. 나 먼저 갈게. 없어 한 개밖에. 들어. 아, 오! 이거 어떻게 가요? 야, 진짜 무서워. 야, 빨리 와. 우와. 야, 진짜 무서워. 오. 오! 야, 이거 우리가 다부겜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이제 우리 우리가 침공이다 이제. 자, <웃음> 침공 시작. 나 저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빨간 물이 무서워서. 그냥 물 아니야? 그냥 물이야. 아, 우리 이거 우주복 때문에 괜찮은 갑다. 그런가봐 아, 아니 문이 아, 있는데 왜 어? 뭐야? 뭔 소리 나는데 막에서 불 쐈소 아 저기에 서 나도 쏠수 있다 이놈아 어. 얘네 입장에서 당황은 좀 할거야 그럼 어 <웃음> 아, 능력 능력 부대기야 어. 불을 쑤는데 내가 불이 아파 으르렁거리는 소리 나지 않았냐? 약간?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. 씨나 <웃음> 몰라 사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. 뭐라고? 나 몰라 사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. <웃음> 뭐요? <웃음> 너 몰라 사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이새끼나 몰라 사지않으면 다쳐도 몰라. <웃음> 아니 선생님 누가 애들한테 욕을 해요?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. 네. 아개귀아하네이왜 <웃음> <와, 되게> <웃음> <웃음> <학생을> 불렀어요? <웃음> 에? 그냥 불렀는데 왜요? <웃음> 야. 와, 착하게 살기 한 다음에 본인은 저렇게 얘기한다고?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. 개단한 <웃음> 녀석이. 그만 안 돼요? 근데 얘 진짜 오... 안 죽어. 얘좀 죽여 봐. 살려 살려줘. 살려줘. 어쩌면 그냥 침공하게 내버려 두는게 안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아파요 <놀람> <놀람> 여러분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과학기술이 압도적인 화성인들이 쳐들어왔을 땐 그냥 동물원의 동물이 되는거예요 우리는 <놀람> <웃음> <놀람> 아니 가자 <웃음> <놀람> 야 근데 <놀람> 이게 오히려 인류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 <놀람> 저건 또 뭐야 <놀람> 빨리 부숴 그리고우린 여기 갇힌다 우리 가 지구를 구하는거야 우린 여기에 갇힌다 지구인들아 나중에 위인전에 다 기록해줘 기우해줘리 우리 아어우뭐우와우부부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빨리 우리 우리 부들개명, <웃음> 우와 부산사명, 끝났다 명, 무슨 일이냐 명, 이못말투나 명. 우와, 우와 미쳤다. 진짜 많다. 어, 아또떨어 따라... 어, 케빈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어. 오. 어? 즐거웠어. 잠만. 근데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? 캐비나. 그러네. 한편화 왔니? <웃음> 나이 <이상한> 상황 꿈을 꿨어. 응 <웃음> 음, 나도. 그렇게 화성인의 침공은 끝났다. <웃음>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. 그래서 말인데 내. 네... 업무들도 좀 없애지겠니? 돼요 대? 어 대? 어어어 선생님 안돼 실패해 저말 끝에 뭐가 안 붙었는데? 어 지금 네, 네. 명 아유 <웃음> 아유 세 번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거또 없나? <웃음> 어 아미야 응. 이걸로 바꾸는 거 어때? <웃음> 선생님은 뭐가 좋아요? 무슨 음식이 좋아요? 선생님은 나가사키 짬뽕 좋아해요 왜요? <웃음> 와 근데 와, 숨쉬, 진짜 숨실 틈도 안줬어와 진짜 열받게 와. 하는 법 잘한다 초대학생 <웃음> 소주 알아요? 소주? 그런 게 뭐예요? 나가사키 짬뽕이랑 소주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선생님 술 먹어요? <웃음> 엄마한테 이럴 거야! 선생님! 나도 성인이에요 큉 <웃음> 어? 큉? 큐 흉이 아니에요 선생님 똑바로 똑띠 다시 읽어주세요 끽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은 근데 기운이 없어 보여요? 저딴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제 마음을 아실 어? 거예요저딴 거? 뀨. 지금 사랑스러 학생들이 했는데 저딴 거? <웃음> 착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? 뀨. 착하게 저딴 거라고 한거예요 <웃음> <하는> 지금? <웃음> 맞아요 음. 저탄 선생님 <웃음> 저, <웃음> 저, <웃음> 와 진짜 대박이네 <웃음> 잘한다 한공 해드릴게요 착하게 사셨어요 선생님 착해요 선생님 착하다고요 착해씨 <웃음> 착해 씨, 착해, <웃음> <착한가>? <웃음> 그럼, 그럼, 그럼, 착해.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음, 착해요 선생님 착하신 거예요? 어이 장착하겠다. <웃음> 입을 닥치세요, 쭉. <웃음> 이러시러잉. <웃음> <웃음> 이러시러잉. 뭐, 아! 는데 빨리 성공시켜주세요, 아니면은 쭉만 얘기할까요? 선생님 별로예요. 꼭 해야 돼요, 그거. 쭉 근데 좀 어른이 저좀 그렇게 났다. 아 왜? 아니 왜 때를 써요, 선생님? 오호! 어... 어, 데나 마지막으로 일로와. 너도 벌점 스티커야! <웃음> 나 왜? 마지막으로 한번안받을 <웃음> <안> 받을... <웃음> <웃음> 응! 안 받을 거지? <웃음> 마지막 능력변경 한번 해보고 싶어! 선생님, 우리 저도 네다음화 없는데? <웃음> 다음화 없지만 능력변경은 뿌리도록 할게요! 와아 제발! 아싸! 내 거다! 한 번만 더! 뿌릴게요. 한 번만 더! <웃음> 아이씨! 아이씨! <못> 아이씨! <웃음> 한번 더! <웃음> 한번 더! <웃음> 한번더 뿌릴게요! 히키 <웃음> 아 <웃음> 어? 나 블랙홀 나나 나 블랙홀 나왔어! 다들 별점 스티커랑 칭찬 스티커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?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! 우와, 와, 와, 와. 아 와, 와, 와. 빨리 먹어 빨리! 오어오 <웃음> 이게 유치원의 마지막 모습이어야해? <웃음> 이게 유치원의 마지막 모습? <웃음> 이게? 빨리 내놔 야선생님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<웃음> 선생님 야너 빨리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저는 한 팬이 때리고 퇴근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<웃음>